일단 이치재는 짝사랑을 시작하면 당분간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지냅니다. 학교에서는 상대방을 힐끔 쳐다보면서 이그라이를 시전합니다. 그렇다고 먼저 다가가기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먼저 다가가기 전 집에서 열심히 전략을 짜서 치밀하게 접근합니다. 이때 평소에 안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변수들을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커피 주문할 때 짝사랑 상대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만약 같이 커피 마신 적이 있다면 상대의 커피도 같이 사서 건네줍니다. 커피 한잔 건네주는 것은 호불호를 크게 가리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이티제의 짝사랑 사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짝사랑 사실을 함부로 말하진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불타는 이그라이를 느끼거나 혹은 이상하게 수차례 아이 컨택을 한다거나 주위를 맴돌면서 말할 타이밍을 보는 등 주로 행동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티제가 짝사랑하다가 접근하기로 결심하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접근하기 전에는 개아렘 모드였다면 접근하기로 결심한 후에는 정열면으로 바뀝니다. 처음 접근할 때 상대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만약 상대 반응이 좋았다면 그동안 생각해둔 소소한 이벤트를 꺼냅니다 여기서 이벤트란 낭만적인 세레나데나 꼭 선물이 아니고 오연을 가장해서 상대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이벤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식사하는 시간, 장소를 미리 파악해 자연스레 접근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즉흥적인 성격이어도 본능적으로 자주 먹는 최애 음식이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 입장에선 이런 이지제를 어떻게 눈치챌 수 있을까요? 이티제가 상대에게 장난을 치는 행동 자체가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이는 상대도 기본 안 나쁘게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짝사랑 상대에게 장난을 치는 이티제는 상대와 이미 어느 정도 친한데 더 친해지고 싶어서 장난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대는 이티제에게 돌직구를 날려서 돌다리를 두드리는 이티제가 확신을 갖게끔 하면 좋습니다. 이티제에게 먹히는 돌직구 표현 예시는 너내 유머 코드랑 잘 맞는 거 같아 완전 웃기네 크트너 어디 가서 재밌단 소리 많이 듣지? 어이가 없을 정도야 그트 이렇게 노잼보 소리 듣는 이티제에게 넌 재밌는 사람이고 내 유머 코드와 어울린다고 말하면 이티제는 속으로 혼인신고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했어요. 루틴을 빼면 반시체가 되는 이티재가 상대와 같이 있을 때나 이런 거 처음 해봐 소리를 들으면 호감 신호로 합리적 의심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티재는 처음 본 생소한 것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땐 조용히 지나가겠지만 상대와 같이 있을 때 평소와 다르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티제에게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하게 요구하면 안됩니다. 상대방이 너무 변수가 많은 존재로 인식되면 이티제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티제의 단조로운 일상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학원에 같이 다니는 이티제의 뚝딸기와 엔틱. 하지만 어느 날 엔틱는 코로롱에 걸리게 되는데 오늘 엔틱님 학원 안 오시나? 오늘 중요한 수업 내용인데 엔팁의 결석 소식을 스마트폰으로 들은 이티제. 후. 일단 필기 노트 잘 정리해서 카톡으로 보내 줘야겠다. 1 hour later. 엔팁 님,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네. 기침은 안 나는데 목이 살짝 칼칼한 정도예요. 엇, 어, 이티제 님, 이게 뭔가요? 오늘 강의 중요한 내용이어서 노트 작성했어요. 수업 녹음본도 첨부할게요. 내가 원하는 건 전복죽 한 그릇인데. 헐 이티제님 완전 감동받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얼른 회복할게요 깼어 이러면 엔틱님도 진도 밀리지 않을 거야 과연 제가 강의 녹음본을 들었을까요 저 엔틱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티제는 짝사랑 할때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면서 존버할 거라 예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90%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제는 한번 결심하고 시작하면 끝장볼 때까지 꾸준히 진행하는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또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짝사랑하다가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고 물러서야 할때 매우 냉정하게 뒤돌아섭니다. 속으로는 울고 있지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대신 동굴 속에 들어가 혼자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과정을 거쳐 멘탈이 튼튼해진 이 t j 의 뚝딱이 로봇으로 거듭납니다. ISTJ <놔람> i <놀람> s <놀람> t j Namu Balun s a d o l o (ISTJ) w 이 h 지 l u w a i s t j 유 u Asunyu n e 파 idol Lul p a t h a (ISTJ 가상 s a n d e UI Jak Selang Se-Shil Yu Lalgadu Wen y u g m a n j a e s n g De Lul t Tukakto lo tamsek h a t n a d a Yagi suaystja g e a l madnoin chuwso e gi junyul c h u n g j a k h e t d m a y a n Yanlak chalulala neganasotong heltong a rolulmilhi yan h a t n a d a Duamulo l istja getchal yumjupgun h a l d a Belun s o k d o l o h u i m o l a c h i b boda. Istja gosu s u h i padak h a l s u i t ge. Yagi mit ge j u m g u n h a n u n g a k s h i j o t h u b n a d a 먼저 ISTJ가 느끼는 진정한 남사친 여사친은 많지 않습니다 20대 대학생 때 만나서 친분을 쌓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남사친 여사친의 경우 10대 때 만나서 친분을 쌓은 경우입니다 보통 그런 친구들은 서로의 흑역사를 목격하고 공유한 돈독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ISTJ가 함부로 이성친구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반면 짝사랑 상대는 어떻게 대할까요? 제3자가 봐도 ISTJ가 짝사랑 상대를 소중히 대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ISTJ는 너무 자신을 감추려다가 짝사랑 상대가 이 사실을 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짝사랑 상대가 ISTJ의 호강신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카톡할 땐 적극적인 플러팅 실제로 만났을 땐 소극적인 뚝딱이 사람 헷갈리게 하는 이 t j 심리는 이티제가 온라인상에서는 세상 적극적이지만 막상 만나면 침묵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런 행동을 보고 좌절, 절망에 빠지는데요. 대체 이티제가 왜 이러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티제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과 친분을 쌓으면 하루하루 표현 강도가 안 겹씩 쌓여갑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조금 적극적으로 다가갔는데 잘 받아주면 다음날 조금 더 강도를 올려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만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온라인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해야 되는데 머리와 입이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머리 속에는 다양한 드립들이 떠다니지만 입이 잘 안열려서 후일을 동호합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일방적 소통만 이루어지니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 편하게 표현하라고 다독여주면 좋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DJ에게 일정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면 DJ도 안심하고 표현할 것입니다. o h i e h e t j m o i n i t o e t o g o Total b n e t e i n h